진짜 제가 사는 도시랑 너무 다르게 미신 도시가 엄청 커요 아니 이게 누 어땠어요? 스윙스 최고! 수윙스 돌아가세요! 도겐 싫어! <웃음> 초점 안 맞았네. <맞은. 웃음> 아 숙소에 아 도착했습니다. 그래도, 그래도 이틀이랑 편하게 있어야겠다. 여기는 반홉 근처에 있는 돌로미테라는 숙소예요. 돌로미테! <웃음> 달아났습니다. 아 너무 좋아요. 시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우와, 저... 그크다 너무... 저희 학생 맛들어오어요 <웃음> 저희 학생 맛들어오 <너무> 저희 <웃음> 그리고 드링크는 뭘 먹어야 되지? <웃음> 음 <웃음> 아, 네. 짜잔 이게... 이게 바로 1리터 비어안다 먹어서 들지 못하겠어요 잠깐만 <웃음> 어? 벌써 나왔어 <웃음> 아니 어떡게었아 <어떡했어. 웃음> 아, 진짜 맛있겠다 와침 나온다 아, 어떻게 이렇게 먹는거 맞아? <웃음> 그냥 쑤시고 있는데요? <웃음> 감자, 감자처럼 생겼는데 감자가 아니에요 바로 독일의 김치 쌍워크라우팅 가짜 찍어 다 먹었었는데 <웃음> 샐러드가 나왔어요 2차전을 시작하면 <웃음>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자가 없어. 와, 어두워 그 하나도 안 나오네. 비가 너무 쏟아져서 몸만다 젖, 만고 서서 봄이저어가면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<웃음> 해서 내려왔습니다. 역서러. 여기 있는 키싱은... 자기가 수영된 이렇게 과목을 자기 손으로 짓는 건... 어떨까요?